원래 이럴때는 이제 꺼내주면 안되죠 바로 도망가면 되는데 <웃음> 괜히 저건집어가지고 코트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하려고 이것저것 많이 샀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제가 방금 환기가 돼요 그래서 뭐, 뭐 냄새 이런거, 뭐 땀끝나면 닦으면 되는데 땀이나 이런거 가장 큰 문제가 열이 배출이 안되가지고 너무 더워요 진짜 어. 자 오늘은 월드2 밤의 나라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월드1을 해서 어, 드래고를쓰러뜨렸습니다 근데 드래고는남은 힘을 지었자 아닌 것 같은데 달려날 수있도록 강해진다 일단 월드 하나는 끝낼게요 자 이동을 해봅시다 자 빨리 드래고를 저지를 해봅시다 아자 앉았다 일어났다로 달립니다 랜 선택해서 공격해! 자, 이거 저는 일단 다 랜덤! 랜덤으로 하겠습니다. 언더 푸시! 네. 아, 당연하죠. 생각보다... 또 이거 했어. 자그 개수가 많아야지 이, 저거 딜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 스쿼드! 아, 아, 주의하자! 아, 와, 아, 수고했어! 힘들어. 수분을 보충하자 이렇게 했는데 더1 0원밖에 안좋아 어? 저거 먹었어야 되는데? <웃음> <웃음> 아, <웃음> 아, 네? <웃음> 한번세번이 아니라 네번이었는데 아, <웃음> <웃음> <웃음> <너, 웃음> 근데 저는 스쿼트하고 나서 또 이제 이거 달리느라 또 스쿼트 해야 되니까 아긴 근데 생각해보면, 다른 분들은, 그걸 하더라고요 실제로, 달리듯이 무릎 올리고 하니까. 아, 씨, 이거 싫어. 오케이, 레벨 7. 칭이 근육통 예방 에 효과적이래요. 다들 아셨죠? 검준단 깎여. 이분밖에 안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하더라? 아, 기억이 안 나는데. 아, 기억났다. 팔 아파. 오케이! 랭크 A! 어? 아니야 저 마을사람 구출하고 해야지 저 사람이 나중에 아 당연히 있으시죠 좋아! 움직이자! 죽진 않겠죠 뭐? 아, 계속해서 되 하겠죠 일단은 보스까지 일단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안 돌리고 주면안고 이렇게 한 번에 들어가는거였서보스야 저거 아까 몬스터 저거 덤벨로 쓰고 있었는데 요거 한거손 위에 적부터 쓰러뜨리는 <웃음> 게, 게 좋겠어? 당연히 아프겠죠? 자 스킬을 선택해! 자그까이방역딜를 먼저 합시다 1분만 앉았다 하습니다 <웃음> 1분만 앉을 <안> 아, <잤다. 웃음> 무릎은 발끝보다 앞으로 나오지 말아야 돼 오케이! 1로, 2로, 2로, 2로, 2로, 2로, 2로, 2로, 2로, 2로, 2로, 2로, 2로, 2로, 2로, 2로, 2로, 2로, 2로, 2 오케이 자. 엉덩이를 낮추고 그래 포즈 아 이거 대박이다 아 이제 목적이 멈췄어 아이씨 이게 스트레칭 빅토리 끝치것도 아닌데 아자 색배틀 이게 뭐냐면 저 아까 몬스터들 색깔 있었죠 저 색깔에 맞춰서 운동을 해야지 데미지가 어? 더 들어가요 다운 다운 다운 다운 다운 다운 다운 다운 0운 다운 다운 다만 다운 다운 다운 다운 다운 다운 농구할 때는. 제가 건강한 뚱돼지였는데, PC게임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냥, 건강한 돼지가 아니라, 그냥 돼지가 됐더라고요.